와, 허니머스타드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신전떡볶이에 부모자 당면 그리고 치킨의 김밥 먹방! 레츠고! 자, 우와 와이 신전 떡볶이 착한 맛 시켰는데 너무 매워요. 자. 저 계란을 먹을게요. 우와. 치킨. 에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음~~ 체킹 텐더 음음윙 손잡이를 만들고 치즈김밥 와, 치즈김밥 여기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, 대박이다 한번더 와, 짠 허니머스터드. 이 사세치킨은 구독자분께서 먹어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. 냉동식품인데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약간 놀랬어요.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